일단 제 친구 여러분들 연하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퇴근 매치로 딱딱 오네 아, 어때 괜찮지? 어나 머리 어때 연하야 나 앞머리 너길라에서 그때 이후로 안잘랐거든 그럼 일단 유아인 머리로 그 유아인씨 머리 그 치면 돼? 나 진짜 오늘 변신하는 거야? 이게 근데 실제로 인기가 많은 그건가? 인기가... 남자 본인만 인기가 많아 어? 남이 볼때는 별로 인기가 없는 머리야 아나 그냥 본인 만족도만 좋은거야? 어, 자기 걸어? 만족도만 올라가는 고점 높은 스타일이야 아 잠깐만 이러면 안중... 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만족하는 거네. 남들은 어, 자기, 저런데? 자기 만족이야. 꼭내 하는 머리... 거 같아. 단점이 더 많은 거 같은데? 단점이 훨씬 많아. <웃음> 지금 머리 부난 났잖아. 어쨌든 아니야. 지금에도 나을 수도 있어. 왜지 어? 알아? 그거 뻥이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머리는 귀여워 귀엽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 아니 지금 머리 답이 없. 저거는 귀여운 게 아니라 아니, 낭만이야 그냥. 근데 저거 하면은 귀여운 맛은 사라지거든. 음. 세련되고 강력해 보이는데 음. 좀 잘못된 걸 느껴질 수가 있어. <웃음> 잘못되면 느낄 수가 있어, 너가. 진짜 냉정하게 봐줘 어, 진짜, 진짜 냉정하게 진짜 기서부터 아, 뭔가 작품이 나오는 것 같다 어떻게 아, 도전해볼래 해볼만해? 어. 아니 해볼만 넥? 하진 않아 미리 말할게 아, 30%야 진짜 30% 높은거지 아, 근데 왜왜 30%인지 말해줄게 첫번째는 이마 두번째는 주상? 주상 아. 그 정확히 오, 너랑 음. 상호로 반대야 음. 상호는 올라갈수록 좁아지는데 니는 올라갈수록 커져 <웃음> 진짜 신기해. 일단은 비포 찍어 주게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아 이렇게. 자, 하나, 하나, 둘, 셋. 체크. 아 근데 진짜 오늘 방, 아, 방송 빼고 진짜 어. 제대로 할게. 진짜 진지하게 실력 발휘하는 거지 오늘. 재대로 할게. 아 재미 아 재미. 나참못 했어. 아니 진짜 재미? 아니 그 진지하게 하는 거 맞지? 진지하게 할게. 아 내가 너가 저번에 나 유아인 씨 만들어 준다 했잖아. 어, 알았어. 그면은 귀를 먼저 팔게 돌아보자. 음. 왜 떨어? 아, 왜 괜찮아? 오 떨리... 아, 왜... 어, 뭐... 많이 떠는데? 고기가 왜 이렇게 떨리지? 간다. 과감한 하 시원한 음. 약간 과감하게 들어가야지. 약간만. 어. 어, 여러분 제가 정말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그저 여기 앉았거든요. 여기만 쳤어요.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어, 깔끔한데 벌써? 야 됐다. 이게 여기 안 치고 여기만 쳤는데 수평이야 아, 무슨 말이냐? 어 뭔데? 좋은 거야? 나. 안 좋은 거야 <웃음> 아, 그래? 뼈가 응. 여긴 들어가고 여긴 튀어나가지고 그니까 러그 파이터 분들 만두부 분들이 많잖아 응, 그러니까 파이터상이야 사실 어. 조상이 어, 사이, 파이터야 크롭갑상 조심해야 돼야 이거 봐라 야 벌써부터 이렇게 머리가 얼마나 뜨면 은 일단 최선을 다 해볼게 오케이, 난, 난 믿어 의심치 않아 어. 믿지 마. 난 미리 계속 말했어. 자첫 번째 준비 하려. 아오 괜찮아. 머리 내주고 가. 잡을 수 있어. 괜찮아. 그래. 아 이제 이쪽, 이쪽 보자. 응. 자 그대로 숙여 보자. 어? 따가운데 뭐야? 응 음,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돼 알았지? 고개 들지 말고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목소리> 야, 이제 자 이제 다운 하자 다운 하자 이제 앞에 보자 오케고치 <목소리> 아, 잘한다 그렇죠 움직이면 안돼 음. 너 찾았네 어. 생크림 이게 뭐냐면은 이 생크림을 머리에 바르잖아 음. 그러니까 남들은 이 면적을 옆에만 바른단 말이야 어 너는 이거 전체 다 해야 돼 뒷머리만 음. 빼고 왜냐? 수상이 그만큼 유니크하고 독특하니까 그만큼 쓰레기라는 걸 돌려서만 든 거지? 난쓰레기라한한 한 적은 없지만 응. 어, 굉장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오너 어. 지금 있잖아 깨봐 봐 땅을 보호할 때 이렇게 종이 많이 써본 적 있냐? 지금 종이가 키우치. 한 장이 아니야 종이로 이렇게 많이 쓰냐 종... 종이를 많이 써야 되는 두상 구조야 아아... 응. 풍성하게 되나요? <목소리> 오.. 힘들었다.. 뭐야? 뭐야 이게 <목소리> 장난하는 거지? 아장난하아 장난하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반려 r u j 니 장난하는 거야? 아니 장난하는 거야? 오 아니야 너무 잘했어 그래? 앉아 어. 야 샤워라고 왔네아 이게.. 어,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한 8번 까만 써! 8번? 야 머리 어. 이거.. 된거 마.. 야,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이 이게... 뭐라고.. 뻣뻣 뻣뻣한데? 뻣뻣해야 돼! 산성이라 그래! 아, 그래? 어 효과 잘 받은 거야 망한 음, 것 같은데, 맞아 만한... 이제 우리 라인을 이제 만들 건데 아, 음. 라인 만들기 전 뒷머리부터 하자, 오늘은 뒷머리? 어 자. 눈썹 다듬어줄게 있다가 이거 무조건 다듬어야 돼이 머리는 머리 눈썹 안 다듬으면 안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만 뭐야?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는데? 지금, 잠깐만. 생각보다 손질 잘해야 될거 같은데 난못할거 같은데. 지금, 지금, 지금, 리금 지금, 지금, 지금, 지 목에 감자합니다. 머리 스타일은 멋진데 연화야. 스타일은 멋진데 연화야. 야, 잠깐만. 저 새끼 생긴 아니, 이게... 건니잘못 아니다. 존내 본다님 뭐... 별풍선 20개 감자합니다그 연화는 이게 뭐야? 좀 아직 <웃음> 바르는 거 아니야지고 뭐... 가요. 돌아가 아니... 돌아 친구 없는 개강 개강님 아, 별풍선 20개 감자합니다 옆은 내가 봐도 진짜 2123589님 별풍선 20개 감자합니다. 얘들아, 밑에 사진 보고 지금 봐라. 개레전 게레저... no. <웃음> 장난이라 해도 <애도> 아니지. 남았지 <웃음> <나 맞지> 뭔가 <웃음> 깨고 집불통님, 에드벌룬 20개 감자합니다. 깨... 저거 거울모드좀 해줄 수 있어? 빅마왕님 별풍선수... 예, <웃음> 이마가 얼굴 좀더 빨개져... 너! <웃음> no. 아니 o l d you about y o 게 r toilet. I'm done with that. Yeah, yeah, yeah. No, you're put toilet. You're put toilet. I'm s